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에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6절에 보시면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음. 사라가 웃는 웃음은 음, 그 노경의 그 아들을 갖게 되는 네, 그런 웃음이었고 그런 아들을 낳게 됐다는 이 웃음이었죠 어, 이 소식을 듣는 이들이 다 함께 이렇게 웃는데 이 웃음에 함께 웃지 못하는 네, 또 다른 웃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 아이가 젖을 뗄 때는 보통 세살 무렵에 젖을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세살때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는, 에, 이제는 살만하다. 어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던 거예요. 어 죽는 일이 많았으니까.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큰 잔치를 이삭의 이제는 탄생과 뿐만 아니라 이삭이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게 됐다라는 것으로 어온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큰 잔치를 열고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여 주죠. 구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어,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때에 그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삭이 태어날 때가 14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17살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예, 그, 지금 이삭에 대하여서 놀리는 모습을 살아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어, 이스마엘의 감정과, 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심리가 사실은 본문 속에 이렇게 배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기 보면, 어, 놀리다라고 그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놀리는 지라. 이 단어가 메차이크인데요. 어, 이게 차크라는 말은 웃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또 여기에 조롱하다라는 뜻도 포함어 있고, 메차이크라는 이 속에는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어, 뜻뿐만 아니라 어, 멸시하다 어, 그리고 핍박하다. 어. 음,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3살 먹은 그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노름, 형으로서 동생에게 이렇게 장난거는 이 정도의 노름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적의감과 적대심을 갖고 괴롭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자, 음, 이스마엘의 감정과 이스마엘의 심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완전히 이스마엘에게 푹 파묻혀가지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어, 상속자 바로 이, 이, 이 아들이 내 상속자 그래서 온통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었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9 9세 아브라함에게 딱 가서 나는 완전하고 전능한 자라 그렇게 하면 그죠? 꾸짖죠 이건 그 약속의 아들 아니다 어, 그처럼 이스마엘은 이제 14년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서 근 17년 요 어간에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는 가운데, 오늘 큰 대연 잔치가 벌어지면서 온갖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속에 그 웃는 막그 어, 웃는 장마당에서 이스마엘은 그 웃음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요 어, 칼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냐면요 사라는 사라가 봤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위치와 역할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라가 본 것이 그 이삭의 위치와 역할을 희롱했다는 것 그게 뭐죠? 네, 상속권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마일은 자신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랑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더니만 오늘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이삭한테 모든 권한과 축복이 다 쏟아지잖아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저것만 안 태어났으면 이 모든 재산이 내 거고 이 모든 관심이 다내 거고 근데 저놈이 태어나는 순간 내가 지금 요 문양 요골이 됐다 이거죠? 밀려났다 이거지 저것을 어떻게든지 괴롭혀야겠다 지금 그게 함께 웃는 웃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모두 다 함께 웃는 동일한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을까요? 하라가 웃었던 웃음은 뭐죠? 음, 불가능 속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잉태되었고 탄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들었던 이들은 다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이 들려질 때 기쁜 자는 함께 웃는 동일한 웃음이고 이삭의 태어남이 이삭의 상속권을 갖게 됨이 자기한테 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자는 이 웃음을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기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상속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히 여겼고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인정과 칭찬과 나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그 권한을 갖게 됨과 동시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야 되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 것 지금 그게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함께 웃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굿 뉴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웃음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라가 웃었던 웃음과 함께하는 웃음인지 아니면 이스마엘이 웃는 그 웃음으로 갖고 있는 웃음인지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 속에서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가 태어나야 돼 예수가 탄생해야 돼 예수를 낳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근데 막연해요 예수가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뭐가 예수가 태어나는 거야? 예수가 태어나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면 내 상속권, 내가 주장하는 내 권리 이거 이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관심이었고 내가 목적이었던 데서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이게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소유를 자기가 왕인 듯 행세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하여서 배불러야 된다는 이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죠 마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음, 해롯 왕 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이 헤롯이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감사하게도. 헤롯 대왕입니다. 이 어떤 인물이냐면 음, 에서의 후예인 그 이두메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이라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에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고 이들을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이 뭐냐 그들이 붙잡고 있고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할일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가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BC 20년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죠? 헤롯 성전을 왜 짓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으로 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짓됨을 가지고서 주장하려고 휘영찬란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엄청나게 휘영차게 건설하죠. 어, AD 68년까지 자기가 죽고 나서나 완성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제자들이 하면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어 이런 성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거 무너져야 된다.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운다. 모자랄 것 없는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해버렸죠? 이제 그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에 있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이들이 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인데 헤롯은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 헤롯대왕입니다 헤롯왕 해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좋아서 하는 소동이 아니죠 막그 마음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겁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헤로당이 묻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나겠느냐 속셈은 뭐예요 속셈을 이렇게 감추죠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감춰둔 속셈이죠. 경배하려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였다. 메시아가 이두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속셈으로 갖고서 다 죽여 버리는 거죠. 음, 예수가 탄생했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잖아. 이거 복음이잖아.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마엘처럼 페로처럼자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죠? 사라가 이삭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이삭이 어, 태어나서 어머나 세 살이 됐네. 이제 정말 상속자로서 든든하게 지 자리를 차지했네. 와 기쁘다. 이, 이 이삭의 탄생. 예수 때문에 보세요. 예수 때문에 내 것이 하나하나 빼앗길 때마다 내 것을 잃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겸손이 있고 감사가 벌어져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쫓아와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경배하죠 네, 함께 듣는 이들이 기뻐하죠 누구 때문에? 이삭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이 무너지고 잃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스마엘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헤롯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적개심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요 이삭을 괴롭히듯이 안갚음을 합니다 그래?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현저한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져요. 왜 그렇죠? 예수의 태어나짐이, 예수님이 태어나짐으로 인해서 내안의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복음이 되느냐예요 복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이 듣기 좋은 것을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말이에요 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이게 싫은 소리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이냐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상속자가 됐을 때내 안에 예수님에게로 주권이 이양됐을때 내가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빼앗겨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겸손과 회개와 눈물과 마땅함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없으면 그의 웃음은 그가 들었던 복음은 이스마엘이에요, 헤롯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게 정말 기쁨인가? 이게 진짜 기쁨인가? 왜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그토록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빼앗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거짓을 붙잡고 있는 것 놔야 돼 여러분 주먹에 주먹에다가 여기다가 쌀한쿰을 움켜쥐고서 옆에다 금을 갖다 놨어요. 주먹 안 피고 금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잡히나요? 펴야죠. 버려야죠. 복음을 내 안에 영접했다.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하나님도 좋고 하나는 절대 싫지 않아요. 하나님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 여전히 좋고.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오시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교회가 바른 교회냐? 틀린 교회냐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해나갈 때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건물이 얼마나 괜찮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에요 교회 청빙받아서 사역한지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주보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찬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음,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그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예배 시작 전부터 막그 아, 우리 그 그렇어요, 어르신들 그때 한그 계셨는데 한이 삼십 분을 세워놓더라고요. 찬양하고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듯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애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히스패니가 한시인가뭐 그쯤에 또 예배하러 오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밥 먹고 애찬하고 나는데 전교인 18명인데 10분이 이렇게 성가대. <웃음> 성가대라는 말은 틀립니다. 로만카톨릭이 쓰는 단어고 엄밀한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원 찬양 연습한다고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나머지 여기 서로 얼굴 보다가 이제 그래서 아, 아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공부합시다 그래서 전교인 찬양으로 하고 우리가 합시다 이게 되어질 거냐 말도 안 된다 반대들 하신 분이 계셨고 어,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면 에, 자기 손에 장일, 장을 지지겠습니다.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 5월이 돼서 우리 전교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해나갈 때 보십시오. 어, 우리가 음, 찬양이 에, 등한시 여겨지거나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쓰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쓰지 않는데 찬양 찬양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를 시작하는데 참 교회가 함께해 주셨죠 어, 여선교회가 있었어요 음. 어, 여러분 여선교회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꼭 필요한 것처럼 효율적일 수 있는 게이 여선교회 모습입니다. 다자회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주고 식사도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근데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하고 어, 아이 부분을 예, 그 여선교연들이 자발적으로. 교회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갑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진리를 세워가면서 해왔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참 좋더라도 멈춰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동산모임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동산 모임 때 계속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동산에서 어느 누가 아 권사님 그러니까 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권사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일에 대해서 저를 자꾸 권사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만 여러분들한테말 못해요 너무나 어,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일에 참 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 너무나 커요 여러분 큰 교회 유지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작은 교회를 지키고 여기를 붙들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도요 천명 놓고 목회하면 힘이 나요 10년, 20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다섯 명 놓고 힘 있게 말씀 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 열악했지만 이 교회를 지켜오고 이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오고 하는 이 귀한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는 창립기념일 같은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의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립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할 때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함께해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일에도 빼앗겨지는 게 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고 교회는 바로 서질합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어디가 출발점이냐면 직분의 출, 타락이 출발점이에요 직분의 타락은 언제 시작하냐 호칭에서 시작해요 교회가 예수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무엇 하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말 혼합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진리는 지켜가, 지키겠대. 켜지 복음은 듣겠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도 그러듯이 하내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걸 무엇을 빼앗겼는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짐에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없어. 나는 예수님을 십수년, 삼십년, 오십년 가까이 신앙을 했는데 뭐 그냥 좋아. 뭐 하나도 뭐 예수를 믿는 교회를 가나 뭐뭐 어디를 가나 뭐 마음에 뭐 괜찮아. 예수 믿는 건뭐 쉬워.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주권을 뺏어가기 시작한다고 이 주권을 뺏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붙잡고 있으면 그 돈을 흔드는 것이고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자녀를 내팽개치게끔 하는단 말이에요 소중해서가 안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도록 하고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 안에서 거짓이 빼앗아져 가는지를 보시고 이 일에 함께 웃는 웃음이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웃지를 않아. 뭐 그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해서 뭐 예배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 나는. 예배 시작 딱 11시에 딱 예배에 부름할 때올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일에 있어서 함께 웃는 웃음이 아닌 거예요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 그가라는 것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을 내쫓으라 어, 이게 그대 고대 당시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마치 남편을 주인처럼 여겼던 고대 그 관습과 위치에서 보면 정말 이 사라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사라의 투기일까요? 질투심? 가정불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계시의 말씀이냐 1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이, 일로, 이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그계시의 말씀을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사라를 통하여 나타난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뭘 함으로? 내쫓게 함으로. 음. 무엇을 어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지금 누구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과 이스마일이죠. 이 여종과 이스마일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 언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일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루어내고자 의도해서 만들어진 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루어내고자 자신들이 고안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상해서 해낸 존재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이스마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방법의 결산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에 대하여 사라의 말대로 해라 여종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진 하나님의 개시의 뜻은 뭐죠? 인본주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사라의 말이 어, 관습을 뛰어넘는 말이지만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을 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본질, 신앙생활은 대체 뭐가 신앙을 생활하는 건가 여러분 다 우리 신앙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여쭤보면 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출발이 본질이 분명하게 서서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의 핵심 뭐예요? 누구를 위해 신앙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것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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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하를 전해서 너희가 든든하게 섰는데 여기에 왜할례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인간의 방식을 더해서 이것도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게 퍼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할례를 집어넣는 것에 대하여 그거 틀린 복음이야. 그거 그거는 부족한 복음이야. 그거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복음으로 말한다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른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 저주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놀래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신앙을 한다. 여기 우리 분명히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으로 판명이 되는 순간 이거는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대교회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하고 예수 찬양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문제없다고 봐요 얼마든지 문제없다고 볼수 있어요. 갈라덱교의 예수 복음 십자가 부인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할래가 더해져야 온전한 거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해져야 될게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할래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에 불과한 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소개했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복음이 뭐냐 뭐가 다를, 다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10절이에요 자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과 이 디귿과 비읍 차이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에요? 뭐가 다른 복음이고 뭐가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말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고 나를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여전히 중심에 와 있으면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 함께 웃는 웃음에 웃지 못하고 이스마엘처럼 조롱하고 학대하고 비웃는 웃음을 갖게 되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빼앗겨져야 할것 하나하나 빼앗아 갈 때마다 우리 어떻게, 어떤 떻게어 반응을 보여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감사의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적개심을 품고 복수심을 갖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고 보자 그러십니까? 신앙을 하는데 나의 이 행복은 누구를 기쁘게 할때 기쁜가? 누가 아플 때 나는 아픈가? 무엇에 대하여 나는 즐거운가? 여러분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을 늘 덧붙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 소산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한 인생 속에 예수가 태어나지는 일에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지는 일에 있어서 이스마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꼴안 보세요 그래서 우리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 소중하게 여기는 권력 우리가 탐내고 있는 명예 자존심 그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뺏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뎌하는 존재가 이스마일이었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왜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죠? 지금 쫓겨나가면서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 아브라함의 상속 기업인데요.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이 기업을 얻지 못한데요. 내쫓으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삭의 탄생과 이삭의 대언을 젖을 때쓸때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같이 그 웃음에 참여했다면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기에 참여했다면 이들이 비참하게 지금 이 기업에서 쫓겨나가는 광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여기에 내가 함께 웃는 웃음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무덤덤하게 그래라 어? 무덤덤하게 어? 이런, 이런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어,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유언 못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떠할까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어주고 어, 그런데 왜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보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쟁탈한다는 거예요. 피리불 때 같이 울고, 곡할 때 같이 우, 웃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함께 웃을 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함께 반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웃음에 참여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누가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리를 이양하고 나를 주장하고 집에 가는 일에 있어서 내 자기 부인이 벌어지고 나의 죽음이 나타날 때 이것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믿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을 믿고 있으면서 거기다 예수를 믿는 걸 하나를 더해 하려고 그게 구원이다? 여기에는 이와 같이 피리가 부러질 때 춤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를 던지지 를 않아요 내 명예심, 내 자존심 아, 나는 대접받아야 대접 돼 나는 이만큼 해왔어. 나를, 나는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 관종기, 이, 이 죄악된 이 본성이 십자가에 적나라하게 박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과 그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또다시 인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처절하게 네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면 내려와 봐라 그럴 때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 앞에 철저하게 저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창세전 언약안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통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을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의 관심에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다시 얻은 생명은 그렇게 걸음을 떼어나시기를 권합니다. 갈라사 디아 4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이 유업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여종과 그 아들은 옛 언약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살아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이삭을 말하는데 이건 새 언약이에요. 이옛 언약에는 구원이 없나요? 있죠. 새 언약만 구원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삭의 탄생이 벌어졌을 때, 이스마엘이, 여종이 기뻐하고, 아, 정말 이 약속이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고 끝까지 적개심을 품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고 할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에 있어서 함께 웃게 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예수님이 내려놓은 것에 비하면 가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참여될 자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참여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견디질 못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왜 인기가 저쪽으로 갑니까? 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정말로 가진 자로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복음을 만나죠.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서 그 안에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관심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 딱 하나 분명한 목적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망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망하리라. 나는 반드시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진솔함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사냐 이렇게 살면 억울한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끌어안게 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다 좀 풍경하고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다가 버태,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목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웃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웃음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예수의 웃음에 참여하고 사라의 웃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웃음에 참여하는 천상의 웃음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에덴의 교회가 되기를 주예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에 포로 잡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적셔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져 한다는 사실이, 사실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거짓을 하나하나 죽이시고 내 자아를 짓밟아 없애주시는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은 있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나의 거짓된 몸부림을 외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삭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함께 웃음, 웃음을 웃 짓는 더해져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빼앗겨져 잃어버려서 상실되어서 웃는 웃음을 짓는 하늘의 천상의 백성들 우리인 것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진 이 시간 동안 바른 복음을 세워가는 개혁 장로교회가 우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른 진리로 세워져 가는 하늘에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